저랑 이제 지금 서울대를 옮기신 이은수 교수님이랑 같이 갔던 거였고요. 그래서 7월 9일부터 출장을 했었고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서머비 컬리지라는 곳에 있었고 서머비 컬리지가 아 유명한 동문이 누가 있었는데? 마가렛 대처였나? 좀 유명한 동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옥스퍼드는 컬리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컬리지가 따로따로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거기서 서머비 컬리지라는 곳에 있었고 어,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 음. 저는 링크 오픈데이터 세션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은수 교수님이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라고 해서, 어, 아홉 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트랙을 설정 해서 이게 쭉 들린 거예요. 듣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어, 굉장히 사진을 보면서 하면 돼요. 이제 여기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이분이 이제 어 네이비드 교수라는 분이고 옥스퍼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 교수예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좌장이에요. 그래서 파운더예요. 파운더인데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 전공자고 평생 컴퓨터 공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코 파운더로 이제 영문학, 아 인문학 전공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파운더와 코 파운더 같이 해서 하는 연구진이었고 어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좀 옥스퍼드 그거를 링크를 좀 보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그어 유니버시티에서 서머이 DH 서머 스쿨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머 스쿨 들어가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월화순고 풀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정말 <웃음> 너무 힘들었어. 뭐 코피, 코피날 정도였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씩 이제, 이, 이분이 데이비드 댁 루루, 이분이 그 이제 파운더였고, 아, 닥터 메간 이분이 이제 코파운더였어요. 같이, 어, 클래스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플라이드 데이터 어나라시스는 정말 아예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 제가 들었던 링크드 데이터는 그 온톨로지랑 LOD 데이터, 유로피아나 뭐 이런 유로피아나 직접 만든 사람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여기 제가 있었던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도서관, 직원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이거를 어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링크드 데이터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When archives become digital 해가지고 이제 아카이브가 어떻게 디지털화 되느냐의 과정에 있는 전자문헌화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리면. 또, 사실 이 프로그램은 네. 텍스트 인코딩 이니셔티브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위쪽에 올라가 보면, 여기 아카이브가 있거든요. 디, 어, 디지털 휴먼이티스 옥스퍼드 아카이브가 있는데, 시작은 2008년에 TEI 서머스쿨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DH 서머스쿨이 아니었어요. 저도 보니까, 텍스트 인코딩 이니셔티브 네. 이 프로그램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DH 서머스쿨로 확장이 된 거죠. 여기 두분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XML 인코어 에디팅이나 어 이런 것들을 다루는 클래스였어요. 원래는 XML 파일이나 d e i 를 배우는. 그래서 이게 이걸로 시작을 스키 마짜고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2011년부터 한한 한 10년 전부터. 이서머스쿨로 DH 서머스쿨로 갑자기 확 확대가 된 거죠 굉장히 여러 클래스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08년부터 0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10년이 넘은 굉장히 유럽에서는 가장 거의 제일 큰 행사인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디지털 인문학 쪽에서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궁금한 게 어, 2017년까지 네. 밖에 안돼 있네요 어 아닙니다 2017... 아 아카이브가요 어. 여기 중간에 멈춘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리고 이 아카이브가 안돼 있고 모르겠어요, 중간에 약간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스튜던, 이 당시만 해도 박사학위가 없해서 스튜던트인 척해서 갔는데 이거 좀 비싸, 비싸긴 합니다 485 유로? 아, 파운드예요, 파운드 파운드요? 내려버네요 네, 네. 네, 그럼 한 거의 100만 원 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웃음> 등록비만 1600원, 1600원 정도 곱하면 되니까. 비싸죠. 등록비에는 숙소비 포함 안될거아니에요 아, 포함이 포함. 네. 아, 포함. 네, 숙소를 포함해서 그나마 좀 괜찮아. 예. 네. 식사비 다시 좀 돌아 돌아가면 네, 다시 좀 돌아가면 2022 다시 돌아가면 요막 가장 많이 듣는 거는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y예요. 그래서 이각이 이 여러 세션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뭐 음. 텍스트 투 테크 어, T 아 I E 그리고 여기 디지털 컬처 헤리티지 휴머니티 네. 데이터 크라우드 리서치 뭐 어떻게 주니버스 같은 거 다뤄요. 주니버스 만든 네. 그래서 음. 이 트랙들을 여러 가지 트랙의 강사들을 한 명씩 하는 게또요 클래스였어요. 인터로덕션 투 디지털 휴머니티 이거는 제일 많이 들었고 제가 들었던 LOD 이거는 한한 열다섯 명 들었나? 그래서 좀 소수 인원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웃음> <호주에 대한 어느 웃음> 너무 전문적이라서 네, 예, IDF로 데이터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하나씩 듣는 게 지금 제 코드 그거였고요 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시 보고서를 <웃음> 죄송해요, 보고서만 준비를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클래스고 이게 좀 재미있었어요 이게 보들레이안 라이브러리를 보여주는데 이게 보들레이언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아이 그 프린터기에, 프린터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 수천 년전 거를, 수백 년 거를 그거를 찍을 때 3D 프린트처럼 이렇게 찍어요. 위에서 이렇게 스캐너를 뜨는 그래서 보들레이언 라이브러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쐐기 문자 같은 것들을 그 깊이까지, 뎁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좋은 기자재도 있었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들었고 어, 이게 굉장히 좋은, 어, 인턴, 그, 네트워킹이 됐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재밌었던 건 이분이 파운더 였는데 컴퓨터 공학자가 파운더를 하는, 되게 좋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서으면 과연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컴퓨터 공학자가 파운더 하는 그런 인문대나 이런 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센터도, 제가 있는 센터도, 맹성의 센터장님은 컴퓨터 공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일종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었고,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그거는 네. 나라마다 DH가 발전된 시스토리가 달라서, 좀 이따가 이제 타이완 얘기할 텐데, 타이완도 그,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메인입니다. 오히려. 음, 아, 그렇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되게, 아까 이제 하던 걸 다시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아카이브가 어떻게 디지털화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카이빙하는 과정 같은 것도 배우고 확실히 텍스트 데이터를 좀 많이 원하는 거죠. 파이썬과 텍스트 데이터 하는 게 이건 어, from te text to tech 뭐 이런 과목들이 있었고 휴머니티스 데이터는 이거는 좀 기초적인 태블로나 이미지 베이스드 이거는 좀 기초적인 모델링 이건 좀 쉬운 거였고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컬처 헤러티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이걸 어떻게 다 3D 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도 가져왔고 크라우드 리서치 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했으면 다 같이 해가지고 주니버스가 전 요번에 주니버스를 알았어요. 실제로 이제 제대로 하는 걸 주니버스 하는 플랫폼을 알았는데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서 공동의 제작 환경으로 해서 데이터를 인문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디지털 어, 휴머니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카이빙이 그래도 다돼있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잘돼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도별로 아카이빙이 쭉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왜 날아갔는지 찾아질게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해간 올해 2022년에 오랜만에 다시 열린 거라고 음.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그 네. 일단 제일 많이 듣는다는 인트로듀스 네. 그거의 네. 구체적인 네.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네 그거를 좀 제가 파이 응. 내내 그한 커리큘럼을 하게 되는 거가 고 4일? 아. 아닙니다. 그 옴니버스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 지워질까 봐잘 아카이빙을 해놨는데요 인트로덕션 to d h 를좀 볼까요? 그러면. 어, 인트로덕션 DH 프로그램은 아까 그 서로 다른 그 트랙들에 있는 대표 교감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옴리버스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LOD도 조금씩 다르고 그뭐 클라우드 서식도 조금 다르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조금씩 다루는 그런 리딩이 이렇게 있고 아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뭐 YIS 디지털 휴머니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파운더인 파운더 데이비드 교수랑 같이 슬라이드 있고 네.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뭐 클레이트 바이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진흙으로 된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카이빙 할 것이냐. 진흙 진흙판에 써져 있는 걸뭐 이런 것도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도 다루고.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에 있는 걸 조금씩 다다룬다고 보면 돼요. 링크드 데이터 다루고. 이걸 실습까지도 하는 거죠. 액션이라는 게실습이 액션이 있긴 한데, 예. 네, 실습이 있긴 한데 실습 되게 간단하게만 딱해 보고 말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진짜 인트로덕션이니까 제일 많은 어.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 이런 것도 다루고 음. 컴퓨터 비전 툴도 그냥 진 맛보기만 해요. 음. 맛보기. 그래서 그냥 진짜 맛보기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 투 DH를 사람들이 듣게 한 다음에 다른 세부 트랙으로 이제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몇 년째 참가하는 참가자도 있더라고요. 인터로듀션트로 처음에 듣고 그 내년에는 또 다른 거 듣고 그렇게 듣게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4일을 한다는 건가요? 이인터로듀스만 네, 그그 특정 그, 그, 트랙에 들으면 5일, 5일간월화수 목금을 쭉 이것만 듣는 거예요 트랙은. 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진짜 배를, 어... 진짜 골고루 하네요. 이것저것. 네, 그 골고루 합니다. 뭐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의 미래, 뭐, 여기. 어.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디지털 인문학이 정말 연구 재현성의 문제, 이런 것도 다르고. 어. 뮤직 인코딩, 이런, 이런 건 어디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뮤직 같은 것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진짜. 어. 어. 카이스트에서 사잖아요, 저거. <웃음> 카이스트에서 원래 한서 아, 교육을 음악 교육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다뤄본 적은 없어서, 디지털 인문학 하시는 분 중에 음악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건 거의 군대 수업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스태틱 스틱 포뭐 디지털 인문학자를 위한 뭐 통계 뭐 이런 것도 다루고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쭉 다루는 게인터덕션투 디지털 인문학 DH고 이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거의 음. 수십 명이 이거를 주된 걸 듣고요. 네. 또 질문이. 이거를 이거 나중에 혹시 가능하면은 저희가 그 KDH 포탈 만들 거잖아요. 거기에 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아카이빙을 해놨어요. 그냥 그, 거기 있는 것 자료들을 뭐, 핸드아웃이랑, 근데 이거 써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네네. 아까 링크드 본인이 들으셨던 거는 뭘 가르치나요? 링크드 오픈데이터? 아, 뭐, 좀, 볼까요? 링크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IDF, 뭐 프로티지, 스파클 어. 이런 걸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한중연에서도 많이 어. 하는 그런 어. 것들을 가르치고 이제 링크드 데이터가 뭐냐 해가지고 XML은 뭐고 RDB는 뭐냐 그리고 IDF랑 <웃음> RDB랑 XML이 뭐가 다르냐. 어. 네, 그리고 뭐 트리플 데이터, IDF 트리플 스파 스바, 어. 스파클 뭐 어.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여러 이유가 있고 뭐 LOD는 뭐에로디가 있고 그냥 LD는 뭐냐 오픈 데이터 형식은 또 뭐고 그리고 스파클 엔드포인트 API 쓴 부분 뭐냐 네. 터틀 터틀 알시죠 RDF부터 XML과 터틀이랑 JSON 네. LD 뭐 이런 식으로 형식 음, 포맷 같은 걸 배우고 뭐 날리지 그래프까지 배운 거죠 그래서 스키마 트리플 있고 이거 5일간 다 배우다 가 저는 아 이거 다못 배우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나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이거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유로 비전 링크도 오픈 데이터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실제 유로 피아나 뭐 이런 것들 만들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네 그래서 유로 비전 링크도 오픈 데이터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에로디 같은 거를 네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 비전 송 컨테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이런 것들 오픈데이터 같은 거를 쭉 다루는, 여기, 이, 어, 네, 어디, 비엔나에 있는 연구자가 와가지고, 네. <웃음> 재미있었습니다.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뒤에는 좀 잘렸네. 네, 그래서 아마 이틀차까지 제가 열심히 듣다가 3일차부터 아마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웃음> 3일차, 3일차부터 메모가 없네. 하여튼 그래서, 아, 이거, 이런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알파이스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문 주셨어. <웃음> 아, 이거 한 3일차 되니까 너무 힘쓰더라고요. 이게. MySQL 이런 것도 좀 다루고 그래서 뭐 어, 김바루 교수님 하는 거 많이 하는 거죠. 네. 그거는 프로테제도 실제 툴로서 다루었을 거고 네네네. 그리고 LOD를 실제로 구축하려고 그러면 벌츠소라든지 뭐 뭔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네오포제이나네오포제까지는 어, 하진 않았어요. 프로테지, 네. 다루고 했는데, 네. 프로테지 다루고 레거시는 안 했는데 프로테지 다루고 네 스파클 문법도 좀 다루고 유로피아나 뭐 이런 거 해서 스파클 문법도 좀다뤘어 유로피아나 엔드포인트에서 스파클 다루는 거 네, 다 했고요. 네. 네. 어, 그게 거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엔드포인트 다루는 게 제일 어. 마지막이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뽑아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데이터를 하여간, 링크드 데이터 되게 저는 수박 거태끼를 좀 배우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각 잡고 배운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여기 링크드 데이터 같은 거, 이 기터브 같은 것도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파이썬 코드랑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이런 코드도 있었어요. 네, 맞네요. 기억나네요.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링크다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jsonld 요 파일을 어떻게 어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냐 파이썬을 가지고 예아 네, 여기 있는 코드들 돌려봤네요. 네,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써 봤고 <웃음> <웃음> 지금 다 제대로 써 만드는 게다 지금 포... 공개되고 있는데 굉장히 음, 이렇게이러면은 음, 음, 예. 보통 저희 한국정형연구원에서 LOD를 하는 이유가 자기 인문학자의 자기 데이터를 디지털로, 디지털 데이터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데이터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해서 LOD 시스템을 스스로 세팅을 하는 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LOD 시스템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 시스템 구축까지는 못하죠, 사실. 그냥 개념만 배우고, 엔드포인트랑, 그, 이 날리는 것까지 해도 5일간 다 못하니까, 그거를. 설계는, 네. 설계는 자기 데이터를 설계하는 거를 가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기만? 기본기를 하고 예시로만, 진짜 자기 데이터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해, 하긴 했어요. 자기 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어, 굉장히 짧은 데이터 가지고, 요, 어떤 MySQL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LOD로 변환하는 걸 팀, 팀으로 짜보자, 뭐, LOD 형식으로 짜본 것까지 했는데, 한 20줄짜리 데이터로 해서 아, 5일 반. 네, 네. 트랜스포메이션. 네, 네, 네. 네 근데, 에 o RDB로 제대로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웃음> 처음부터 RDF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RDB로 계속해서. <웃음> 뭐, 그거를 또 RDB 데이터를, RDF,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포맷을 아 d f 로 바꾼다 뭐 이런 것도 배우긴 하더라고요 디퍼런트, 컨버팅 데이터 투 아이디에프로 근데 아이디에프면 네. 그냥... 네. 그냥 API로 제공하는 게속 편하지 굳이 아 d f 로 라는 <웃음> 네. 생각도 네. 있고 음, 그렇긴 하네요. 배울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재밌네. 아,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오픈데이터 이런 식으로 요거를 거의 모든 포맷서다 다뤄, 5일간 다루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이제 다 알게 되긴 했어요. 저도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뭐 터틀은 뭐고, RDF, XML은 뭐고, 제이슨, n LD는 뭐고, 그래서. 스키마 레벨을 트리플로 어떻게 짜고 뭐 이런 거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배우려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가 기술적인 거는 차라리 미리 동영상으로 녹화해놓고 보고 오라고 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에는 팀 단위 작업이나 개인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제한된 시간에선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음, 맞아요. 5일간 한, 하느라고 한 첫날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이론만 하다가 3일부터 갑자기 실습을 하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나가더라고요. 좀, 아. 좀 시간이 부족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마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로 한건 아니고 그냥 예시 파일로 가져와서 그거를 한 거라서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카이스트도 네. 음, 5일 동안 하긴 하는데 과연 정말 남들이 보면 은 5일 동안 빡시게 <웃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 이거는 사회과학 쪽이긴 한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여름엔 요거라거든요 Summer Institute in 어,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이건데 요거에 이제 코리아 버전이 작년에 카이스트에 런칭을 했어요 이거는 무려 <웃음> 이거는, 이거는 1 0일짜리예요 10일짜리 어, 이 정도 되면 할수 있죠 10일짜리 이게 여름에 합니다 지금 또 광고를 하고 있네 근데 이게 이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정말 격잡고 10일간 모든 걸 할, 해야 하는 정말 그렇게 정말 엄청 많죠. 그래서, 어... 전날 와가지고, 6월달에 해서, 6월19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한 거야, 이거? 이거는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6월, 그래. 네, 그래. 오른쪽으로 그래. 가면, 6월29일까지. 그래서 1 0일까 그래. <웃음>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 요 정도는 돼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유인태 선생님은 조용히 얼굴마닷만 하는 군 아까부터 말 많이 하신다면서요 음, 김바로 선생님 말씀이 많으셔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웃음> 둘다 시끄러우면 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김병준 선생님 궁금한 게좀 있어요 한국군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아네좀 한국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한국 아무도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어. 네, 그리고 어 옥스포드에서 그 옥스포드에서 네. 시간 강사로 일하시는 분이 제 소셜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은 한분 만난 적이 있었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 대부분 유럽 사람이었고 미국도 별로 없고 거의 유럽 약간 유럽피안 안쪽에서 많이 그렇고 이시안도 거의 본 적이 없어. 요 네. 음, 저랑 이윤석교수님 거의 뭐 약간 어. 유니크한 사람 네. 유니크한 참석자였겠네요 두 분. 네, 매우 유니크했습니다 정말로 네. 음. 그만큼 동아시아 쪽에서 그쪽에 가서 직접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 단순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등록비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비용의 문제보다도 디지털 인문학 자체가 워낙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 그거를 또 해외에 가서 영어로 접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음 달에 열리는 카이스트 행사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계신 많은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네. 네, 네 오늘도 그 기숙사 알아보고 오느라 바빴는데 <웃음> 아렇국 그러니까 아, 그 강의 준비해야 를 되는데 기숙사 좋은 좋은 행사를 하려면 그 이면에는 고생하는 분들이 늘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 하튼 여 이번에 그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어 한국 인이나 동아시아 학자들이 없었다 생각도 거의 없었다 가서 유럽 학자들위 주고 영국 밖에 있는 유럽 학자들은 되게 많이 만났어요. 영미권은 참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좀유인재 선생님 말대로 아시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어차피 그쪽에서는 영문학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실제 한국인들이 거기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문학 유학을 가지 뭐, 국문학으로, 그러니까 한국학으로 <웃음> 영국에서 유학하는 건더 이상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네. 실제 저도 2017년도였나, 18년도였나, 어, 16년도였 것 같네요. 라이덴대학교에서 비슷한 워크샵 했을 때도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그때도 대부분이 이제 서양사람이죠. 사람, 당연히. 어, 그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보여요. 어, 그래서 우리가 유럽까지 가가지고 <웃음> 그걸 하고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랑 같이 갔던 이윤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서양 고전학 전공이었으니까 네. 자기가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네. 그 학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전공이니까. 그 서양고전학, 뭐 한국에서도 해외 어문학, 뭐 서양 어문학 쪽 하는 분들이나 서양사 이런 분들은 아마 네. 환장할 만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들레이안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만 해도 엄청나고 그거를 이제 저는 못 갔는데 인터로덕션투 그 들은 사람들은 이제 보들레이안 도서관 투어를 시켜줬나 봐요. 거기 안에 아까 나왔던 그 스캐너, 굉장히 큰 규모의 스캐너 이런 거 스캔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음.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하, 저도 한국학 위주이다 보니까 조금 뭐 와닿지 않는 데이터도 음. 많기는어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에 언어처리 NLP나 뭐 이런 거 가르쳐줘도 거긴 다 영어일 거 아니에요. <웃음> 영어 NLP를 알려주지 한국어 NLP는 또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결이 좀 다른 게 많이 있었어요. 결이 다르, 다르죠, 다르죠. 네. 아. 근데 한번 갔다 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진짜 지원비 아니었으면 사실 못 갔을 텐데, 네. 지원비가 있어서. 부러워요. 잘... 가고 싶어. <웃음> 아.